아다 여러분 주 원투 쓰리 <웃음> 나로 바꾸자 이거 <웃음> 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나로 바꾸자 2화! 이화. 2화! 이화. 2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근데 1화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덕이죠 사실 저랑 형이 먼저 2화를 할줄 알았는데 댓글에 여성 출연자들 다 바꿔면 어떻게 했냐라는 그 댓글에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첫 번째는 모두 다 미도 옷으로 입고 미도 옷으로 모두 다두 번째는 모두 다 유진이 옷아 모두 다 유진이 옷세 번째는 모두 다 주현이 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쓰리 미도 쓰리 우진 쓰리 주주가 되는 거예요. 와잘 준비했다 잘 준비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음, 네. 그럼 미도 옷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누구한테 뭘리 떠고 싶은지. 다 우선적으로. 이 앞에 있는 옷은 원래 네? 그둘 중에 누구 입히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앞에 게 댄서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주주님께 섹시 스트릿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웃음> 아 섹시 제가 스트릿.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옷을 미리 봤거든요. 제가 입은 옷을? 음. 두분다왜 저한테 섹시를 그렇게 가지고 <웃음> 아, <진짜. 웃음> 원래 키치한 사람을 섹시하게 만드는 <웃음>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옷 어떻게 말씀드리면 깡패룩이죠? 아, 아 근데 차마 목걸이는 들고 오지 않았어요. 아, 네, 아,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찰랑한 소재여서 음. 어깨선이 이쁘셔가지고잘 아. 어울릴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면 바로 입으로 갈까요? 아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가져갈게요 아, 아 제가 드립니다 아우 나하고 친절하시니까 하셔라 저는 다잠그는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두 칸, 한 칸까지는 우선 봐드리긴할 텐데 오케이, 네. 오케이. 처음 들어오실때두칸 정도 풀고 가슴이 없는 어떻게요? 아 그럼 그러면 한번아 <웃음> 감사합니다. 하고, 하고. 그리고 그리주님 오신데 여 옆에가 어머! 트여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주주 네. 괜찮아요? 옆에가 아, 주인 트여 있어요? 트여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저도 이 단추를 꼭 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웃음> 순간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웃음> 이번 편는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무서워요. 주연이 풀면 큰일 나요. 저 원래 여기 안풀어요 아 가진 자 여유 생각해 보세요. <웃음> 여기 품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늘 진짜? 제가 풀라고 했어요. 단추 좀 풀면 안 돼요. 맞아, 항상 믿어가지데 언니 하나만 풀면 안 돼요. <웃음> 어. 아 그게 더 좋아요. <웃음> 오케이, 갈아입고 게요자 네, 그럼 ]세요. 바로 갈아입고 까요 주연이의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연의 이제 키치 키치한 그런 귀여움을 음. 약간 벗어던지고 음. 약간 으름미, 성숙미를 음.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음.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저도 저 옷, 겉에 옷 입고 입어요. 아 저것만 입진 않습니다 저도. 아~ 그, 그 유진이는요? 음. 아, 유진 씨는 좀 제일 좀 기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 뼈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 약간 쫙 내려오는 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아, 준비를 아, 아, 아. 했고요. 음. 저는 진짜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이, 옷중 음. 하나예요. 또. 오늘 미더 씨는 시스루 입고 오셨네요, 시스루. 시스로요 음. 여름 니트인데, 올이 너무 잘나와요 음. 여러분, 정보 몰라요? 정보 드릴 수 없습니다. <웃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정보 아무것도 몰라요? 홍도수랑 <웃음> 제발. 음. 안, 안 물어봐? 어, 미칠 것 같아. 너무 많이 물어봐? 어. 제꿈님 것도 뭐냐고 물어보는데 난 몰라 제꿈님 옷이라서 나도 내옷잘 몰라 누구냐 좋은 냄새? 마태 때, 어? 거기 때, 마태볼 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제가 가 나요? 오, 그렇네. 나가안 돼요? <웃음> 어 내가 좀 향기에 예민해 가지고 음오 좋다. 향좋이 향이. 말씀드리는 순간 오, 잘어울려 위에 안깠는데좀 얇거든요. 예, 나 너무 저저 가락 때 너무 야해서 당황했어요. 왜요 위에 <웃음> 안깠는데좀얇해 그거 앞에 다 빼는 거예요, 앞이. 아, 다 빼는 거야? 신진이가 넣어줬어요. 어, 빼는 네, 거야. 바디 수트 느낌 내는줄 알았어. 아, 오, 아, 아, 저렇게 입는 거구나. 아, 나 이런 거 아, 너 입은 거 보고. 이거 원래 넣어 입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 빼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요? 신기하네요. 어, 잘 어울리는데? 댄서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양말이 너무 뽀짝해요 아, 저 개인적으로 원래 예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맞좀 어, 시크한 지적인 사람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주가 섹시한 컨셉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일까요? 저는 바지는 제가 되게 안 입는 느낌인데 음, 음, 음. 위에는 이런 건 저도 갖고 입어요 그 단추를 푸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풀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제가 오늘 안에 사실 슈미스 이런 걸 입고가지고 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보이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잘 어울리고 유진이는 또 역시 아까 미도가 말한 그 뼈대가 이쁜 느낌의 그런 네. 차라락딱 내려오는 소재의 옷을 입어가지고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당신 그 정제리 좋아하시잖아요 이정재 배우님도 네네. 최근에 커플룩이에요 악의, 어, 악에서 바라나서부하소서라는 <웃음> <웃음> 영화에서 이런 느낌의 연출을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커플룩입다 너무 좋아요 우와. 이렇게 무늬 많은 셔츠 잘안 입거든요 <웃음> 그 셔츠 자체를 즐겨 입지 않아서 <웃음> 신기해요 신기하세요? 잘 네. 어울려 <웃음> 저번보다는 훨씬 저한테 편하지 않나요? 음, 음. 저번엔 제 말도 못했거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미도화된 유진 포즈 하나 둘셋 찰칵 음.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끝입니다. 자 이제 그럼 유진이한 옷 볼까요? 저는 춤출 때 의상을 좀 갖고 왔는데요. 좋아 무대 의상이군요. 네 일단 미도 씨는 약간 있지 원어비 때 리아 느낌, 약간 공주 같은 아 느낌으로 설명 좋아, 설명 좋아. 이 가죽 치마와 요거를 준비해서 이거를 이제 안에 넣어서 입어주시면 됩니다. 치마가 오. 굉장히 짧네요. 치마 굉장히 안 짧은 치마예요. 아유 저? 네 하이 웨스트예요. 하이 웨스트. 얘 가슴 가져와요. 딱 가슴 아기네요. 아래까지. 오네 근데 이게 안에 비치실 수도 있으니 제가 그 미도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너를 갖고 왔습니다. 이너 안에 받쳐서 입으시고요 주주는 일단 네? 조거 팬츠 많이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줄겨 입는 조거 팬츠에 어허. 이거는 이제 선택인데 요건 그거예요 그때 마태가 존나 놀랬던 <웃음> 그 언밸런스 이렇게 옷 찢어서 입냐 아 그거 그거? 근데 네, 알죠? 어. 근데 이게 앞에 이렇게 가슴이 보이단 말이죠? 어. 그래서 주주님이 코피몬이 나시를 입을지 요 그냥 레이스 이너를 입을지 선택하셔서 오. 입고 나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제 옷도 좀 갖고 올게요 이 아. 시스루예요 오 어. 이거 이건 어떤 느낌이죠? 오프숄더예요 그냥 약간 느낌이 혼자 다른데요? 네. 그 제가 옷 스타일이 없어요 음. 저는 그냥 다양하게 다 사가지고 어. 제 취향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도한테 되게 샤랄라 음. 아이돌 느낌 음. 주주는 남자 아이돌 축것 같은 힙합 느낌을 아. 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우 설명 좋아요 그럼 바로 입고 아. 올까요? 네네 여기서 네. 입야지 말씀드리는 순간 임유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네저예요 임유진 그 4차네요 아조주조주조주 말씀드리는 순간 주주의 조거팬트 유진 화가된 주주가 왔습니다 오! 야 이게 훨씬 이쁘다 오! 어때요 본인 지금 어때요?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부끄러울 건 없어가지고 그냥 아유. 이런 스타일 안 해봐서 신기하긴 한데 엄청 음. 이뻐요 지금 오, 잘 어울려요? 재밌어요. 네, 아니, 제... 나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재밌어 제 네, 생일 본 주주 중에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오 주주 약간 좀섹시한거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몸매가 돼가지고 미도가 왔습니다 연소리싸비 미도, 미도. 아이돌 미도, 아이돌 미도 유진아가 된 미도가 들어옵니다 오! 좋아? 예뻐요. 빨리 오세요. 좋워요 어제 약간 공주님 같아요. 무도회에 온 공주님. 주 아, 주도도 그렇고 미도도 그렇고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아 이런 느낌서 좀 입고 와요. 네? 제가 와요. 약간 되게 힙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힙해요 음. 와 이게 하이웨스트? 네오 하이웨스트 어. 스커트의 매력이 이런 음. 느낌이군요 그니까 오. 예쁘네 이거 좀 음. 어, 밑에 부츠랑도 본인 거잖아요 부츠는. 이게 제 겁니다 잘, 잘 어울려 오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딱이야 코디한 거것 같아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시간 그래서, 땀이 또 어. 근데 그래도 이거는 컬러 블랙 앤아이트라서 괜찮아요 아, 매우 괜찮아요 진짜, 진짜 매우 괜찮아요 다리 보여주는 걸좀 많이 싫어해서 음.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유진호 어때요? 이거 입고 틱톡 찍어야 될거 같고 쇼츠 <웃음> <웃음> 찍어야 될거 같고 뭐 유진이 만족하시나요? 아저 어, 만족스러워요 <웃음> 에. 섹시하고 에. 고급스럽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즈 한번 또 유진화가 된 미도 갑니다 하나 둘셋체칵 엔딩 교정 오케이 <웃음> 아 영상 <웃음> <웃음> 아 어, 뭐야 이미 끝인데? <웃음> 하나 둘셋 둘, 셋, 찰칵 칼칵! 하나 둘셋 <웃음> 찰칵, 찰칵! <웃음> 하나 둘셋 <웃음> 찰칵 야다 <웃음> <하나, 둘, 웃음> 잘하네 잘 어울린다 아난 뭐하지? 나 뭐해야 되지? 힙한 힙쥬입니다 힙쥬 하나 둘셋 둘, 찰칵 각진 춤을 접어야 이렇게 각진 춤 각진 춤이요?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야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주지원! 아, 일단 첫 번째 룩은 유진이 룩인데요. 네? 이제 마태가 노망났냐고 했던 그 청매방 오피스 모두가 사랑했던 오피스예요. <웃음> 오케이. 음. 저는 이제 가방도 준비했는데 음. 이유가 지난번에 미도 리혀봤는데 저는 원래 제 패션에 에? 가방이랑 신발이 진짜 화려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어. 그래서 오늘은 가방이랑 신발도 준비했어요. 오, 음. 한번 신발 들어주실까요? 네, 유진는 저보다 발 사이즈가 더 커서 저거 네, 신실수 있는. 네있는 그 운동화.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네. 많이 해주셨어요 주주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도님은 미도는 또 컬러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죠 저번에 노란색이 또 찰떡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네. 엄청난 원피스예요. 어오 그때 갖고 왔던 거랑 다른 거잖아요. 네 그쵸?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고 되게 좋아하는 꽃무늬 장수가 어 들어있는 원피스인데 네. 이것만 이렇게 입으라고 하면 도망갈까 봐. 미잘 미잘. 제가 네? 평소에 이 셔츠 되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아, 아. 셔츠 하나 살짝 걸쳐드렸고요 이제 가방도 미도가 절대 안 들고 다닐고이 가방이 미우 미우에요? 아니야 이거는 어. 폴스부티크일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미도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슬리퍼 아 지금 신기 대신 네. 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X, 귀엽죠? 제 옷도 커플로 준비해봤어요 오케이. 오 제가 사주있던 프리원피스에 하트 귀여워. 약간 세분에서 모이면 그 영화 라라랜드에서 그 파티 갈때 하나둘씩 모이니까 그 원피스 그 신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날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거를 원래 유진이한테 신기고 싶었는데 유진이한 테 발이 안 맞아. 음. 그런 신발은 어디 파는 거예요? 이거랑 저거랑 같은 브랜드인데 이건 이제 런던의 세례 직구한. 어 <웃음> 네. 런던 직구입니다 여러분. 네, 정보 런던입니다. 가능한. 네. 그러면 갔다 오실까요?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네. 야 유진아 너무 잘 어울린다. 미도가 어디 갔죠? 같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아, 야, 이대로 그냥 여행 가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웃음> 주즈원투쓰리 와, 진짜. <웃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일 위에를 풀어줘야 돼. 아, 안 돼요, 하거든요. 아, 풀었어요? <웃음> 풀없어요 아, 사실 없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고주 만들게요, 뭐. <웃음>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위치가 풀어도 고리가 잘 보이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했어요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다들. 저 이런 옷 좋아해요. 맞아요. 아, 어, 원피스. 네, 그럼 주주 옷을 입은 본인들의 그 생각이 궁금한데 유진이부터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저는 원래 제 여기 윗선이 예뻐가지고 아, 네네, 여기 네네. 선 드러나는 옷을 원래 좋아해요. 원래 붓는 것도 좋아해요. 네. 저는 좋아요. 완전. 저희가 입으면서 그리겠어요. 그 얘기했어요. 음. 미국 카이틴 영화에서 파티 음. 가는 친구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다 크고요, 다 크고요, 다 그저지다. James, Hello James. 어, James. 제임스. 그다음부그다음 이 트위치. 자이제 미도는 이제 어때요? 미도. 두 번째라고. 아, 아 그죠 그죠? 조금은 괜찮긴 해요. 네, 네, 네. 네 근데 전에는 너무 저의 살색이 많이 보였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 좋다. 아 음, 하지만 여전히 치마는. 힘들다 아 음. 오늘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음. 지난번 노란색이 맞아, 노란색은 미도한테 잘 어울렸는데 롱원피스에서 뭔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요번에 음. 짧고 이제 꽃무늬 잘수 있는 걸로 음. 일부러 좀더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가져왔어요 음. 음. 네. 주주님은 이두 분이 입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어제 이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 맞추려고 음? 근데 막 애들 생각하면서 아 뭐가 어울릴까 이러면서 음. 밤을 새벽 5시까지 <목소리> 네 자, 잠을 한 시간 자고 왔대요 한 시간 자고 왔어요 지금 음. 이거 하느라 하는... <목소리> 너무 만족해 행복해요 네, 패션의 진심인 주주였어아 그리고 지난번에 DM으로 음. 너무 옷 알려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네.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아 댓글에 네. 적어놓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소리 질러 와, 포즈 한번 잡아보실까요? 단체로 이건 잡아볼까요? 어, 이건 단체 좋아요. 포즈도 네.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네. 컨셉으로 찍어볼게요 하나 <웃음> 둘셋 체크 컷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야저 리플의 진짜 설명이 여자였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응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각자들의 스타일로 바꿔보셨던 소감 한발 팀하고 끝낼게요 아 어, 그만하고 싶어요 <웃음> 그만이 이제 마지막 아닐까요? 으저 바꿔야죠 아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웃음> 제발. 아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만하래. 보토리밍이 제일 힘듭니다, <웃음> 네, 여러분. 처음 반대로 너무 좋아요. 오케이. <웃음>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제꼬비, 민고, 마트한테도 입히고 싶어요. 오. 오. <웃음> 내가 들어갈까? 오, 신축성 들어. 엄청난 그런 옷들로 한번. 참 아. <웃음> <전> 재밌네요. <웃음>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아다 재밌어요. 다예요? 네. 정 만족스러워요. 나로 바꾸자. 여성 출연자들로 이렇게 함께 해 봤는데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네. 네.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